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아웃라이너 창을 보시면 지금 뭐 큐브, 실린더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바꾸는 법은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바꿀 수가 있고요. 3D 뷰포트에서 바꾸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즉각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적당히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바꿔줬고요. 자, 이제 디테일을 좀줄 건데요. 자, 먼저, 제가 방금 말했던 이짜글짜글한 부분. 자, 이거를 좀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금 살짝 이내려줘가지고짜글짜글을 됐는데 자, 이 위에 테두리 밑면을 좀 낮춰줘서, 네, 간단하게 해결을 해줬고요 자, 이제 디테일을 줄 건데, 디테일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미러가 적용되어 있으면, 하나만 편집을 해도 전부 다 똑같이 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일단 큰 디테일을 어 편하게 하나에만 주시고, 그리고 작은 디테일을 이제 따로따로 줄 것입니다. 자. 그럼 큰 디테일 어떻게 해주느냐 뭐 예를 들어 여기 이 테두리를 다 깎아주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여러개 인데요 뭐 익스트루드를 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인셋을 해서 위로 올려도 똑같은 결과물이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면을 다 잡아서 컨트롤위 배배를 해주시면 네, 비슷한 결과물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네, 처음에도 말했는데요 이 스케일 값 혹은 로테이션 값이 원 값이 아니면 약간 이상하게 에디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스케일을 애플리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전부 다 잡아서 스케일 애플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일 값이 돼서 어, 별로 이상하게 에디팅이 되진 않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면을 잡아서 Ctrl B로 베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미러링 된 친구들도 이렇게 다 베벨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따로 에디팅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거는 이 모디파이어 탭에서 현재 이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고요. 애플이라는 네, 버튼이 있는데요. 단축키는 오른쪽에 Ctrl A라고 써 있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오브젝트들은 따로따로 따로 있는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 디테일을 주시는 건데요 어, 세부 디테일은 마찬가지로 베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라인을 이렇게 베벨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버텍스를 베벨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B를 입력하시면 버텍스가 베벨이 되지 않고요 버텍스 같은 경우 컨트롤 쉬프트 B 를 입력하셔야 이렇게 베베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키를 두번 누르시면 그냥 이동이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가는 뭐 이런 이동을 해줄 수 있는데요. 뭐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면을 좀더 어,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자이면 중간을 나눠주고 싶으면 이점두 개를 선택해서 J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루프컷, 루프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나눠줄 수도 있는데요. 자, 루프컷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쪽이 베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루프를 하시면 어 이렇게 대칭이 아니어서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루프컷을 하시면 제일 좋구요. 만약에 이미 디테일을 많이 줬다. 그래서 루컷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다른 방법인데요. K를 누르면 이칼 모양이 나오는데요. 나이프 툴이고요. 자, 이렇게 클릭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모양대로 잘라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엔터를 입력하시면 네, 이 모양대로 잘리는데요.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네, 지금 밑에는 안 잘렸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안 잘라 주는데요. 안 보이는 부분도 잘라 주는 버튼이 자 라이프 툴 K를 입력하시고 Z를 입력하시면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이 옆에 안 보이던 부분이나 밑면도 다 잘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배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면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 베벨을 한 경우에 어, 이 면을 보시면 사실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면인데요 현실에서 말이 되려면 뭐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네, 잘라줘야 현실에서 볼수 있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마치 깎인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를 때 J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줄 수도 있지만 귀찮은 경우 이 면을 선택해서 컨트롤 T를 입력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무조건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으니까 어 원하는 어 디테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J를 입력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한번 디테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주다가 또 발견한게 이 불린 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애플리 하시면 이렇게 메쉬가 해당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근데 불린 툴로 어 메쉬를 만든 경우 보통 이 점들이 중간중간 생깁니다 어, 이 점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점들이 있으면 보통 이 루프 선택을 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일단 이 점들을 M키를 눌러서 이렇게 합쳐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M키를 누르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 Add First, 네, Add Last를 누르시면 맨 처음에 누른 점이나 면맨 마지막에 누른 점으로 합쳐준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 라인을 지워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다시 라인을 만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머지를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루프가 전체 에다 선택은 안되는데요. 이렇게 부분 부분 선택은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합쳐졌는데요. 부분 부분 루프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Shift랑 Alt를 같이 입력해서 루프를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뭐 편집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아니면 이 안쪽에다가 루프를 만드는 건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루프를 만드셔서 뭐 이걸 스케일링 하든 하는 방법으로 디테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디테일을 줬고요. 뭐 아직 줄 부분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냥 적당히 주고 맞췄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불툴, 이 와이어. 이게 거슬려 가지고 이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네, 관리를 해줄 건데요 불투를다 선택한 다음에 M키를 누르시면 Move to Collection이 있는데요 여기서 New Collection을 누르시고 자, 이름, 컬렉션의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뭐 불이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네, 이 그룹이 따로 나뉘어서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이 그 옆에 보시면 이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네, 이 와이어를 아예 안 보이게 꺼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모디파이어가 지금 두문두문 적용된 개체가 몇개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애플리하는 거는 뭐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진짜 많을 경우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법이 여기 이 모디파이어 위에 보시면 애플리올이 있는데요. 애플리올을 누르시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른데 이게 애플리올이 잠깐 사라졌었던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93.1인가 이 정도인데 만약 애플리올 버튼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서치 창에서 컨버트라고 치시면요. 여러 개가 뜨는데요 여기서 컨버트 메쉬를 적용해 주시면 똑같이 이 모디파이어가 전부 다 적용이 된 상태로 이렇게 메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색을 또 입혀 줘야겠죠 이제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을 보기 위해서는 자, Z를 입력하면 뭐 여러가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마테리얼 프리뷰를 눌러 주셔야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 색 없어서 흰색이고요 적당히 한번 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이 프로포티 창에서 밑에 보시면 이 원형 어,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테리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마테리얼 이름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어, 우드 라고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베이스 컬러가 있죠. 지금 흰색이어서 지금 흰색인 건데 자, 얘를 바꿔 보시면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RGB도 있고, HSB, 헥스는 이 코드인데요. 뭐이 게이지를 이용해서 바꿔 주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 위에 이 컬러 팔 원형 컬러 팔레트 여기서 이동을 해서 그 오른쪽에 밝기 이거를 조절해서 색을 네,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한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가지의 색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 자, 일단 마테리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언 마테리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색깔은 적당히 회색. 주고요.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음, 철 느낌이 나게 추가로 이 수치 값을 따로 줘야겠죠. 밑에 보시면 메탈릭이란 게 있는데요. 네, 메탈릭을 올려 보시면 금속성이 좀더 느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1값 주셔도 되고 뭐 0.9 정도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주시고 아, 저는 이 안쪽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바깥쪽보다 어두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한 오브젝트 안에서 여러가지 마테리얼을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보시면 이 아이언 마테리얼이 지금 하나 있죠 여기가 마테리얼 슬롯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슬롯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네, 마테리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요 뭐뉴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도 되지만 원래 만들어뒀던 마테리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버튼 누르시면 네, 원래 만들어뒀던 마테리얼이 전부 다 있죠? 아이언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을 불러온 상태에서 뭐 적용을 해봤자 당연히 똑같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 마테리얼을 하나 더 복사할 건데요. 자 여기 이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이 네, 이름 뒤에 001이 붙고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밝기를 좀더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추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테리얼을 이 면에 딱히 지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이 마테리얼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에디트 모드에서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마테리얼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어싸인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해당 마테리얼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뭐 철부분은 이미 만들어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언을 다 불러와서 적용시켜 주도록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나무 부분은 이렇게 나무 부, 나무 마테리얼 불러와서 적용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귀찮으니까 같은 마테리얼 쓰는 어, 물체들을 다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 마테리얼을 사용하고 있는 물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활성화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trl L을 입력하면 Link Transfer Data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Link Material을 하시면 마지막에 선택된 이 활성화된 오브젝트의 마테리얼이 링크가 돼서 네,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자물쇠 같은 경우는 색이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언 마테리얼을 바꿔보시면 지금 같은 마테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바뀌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복사 버튼을 눌러서 마테리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이제 색을 바꿔주시면 혼자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간단하게 박스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어뭐 다음에 렌더링 마무리 까지 어 찍어서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으면 어 한번 보고 따라 한다고 어 자기께 되기는 힘드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신 다음에 한번 이제 또 안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땡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